리오로봄스케아 쥬라벤인의리알엘리아로 영국의 축몰이 생성되었습니다. 가각의 개관실을 확인할 까히技術지행을부탁드립니 치킨 돌아다녀! 우와! 우야우야 <목소리> <목소리> 우리 테이프 많이 찾았다. 아, 아까 열려고 했던 곳 말고 반대쪽이요? 거긴 열었어요. 이런, 이런, 집중해서 보지 못했군. 오메한 것. i t so and and 새로운 조리대가 어디 있어? 아, 이거구나. 빵을 올려 놓고 소세지와 케첩이랑 이 머스터드 소스 하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이게 빵이야? 그럼 소세지는 어딨어? 왜 잠겨있냐 이거? 아 소세지가 여기 추가로 왔네 오케이 미리 세팅 좀다 해놓고 자 그리고 할거 다 했고 아... 커피를 뽑아왔었어야 됐는데 커피 갖고 오자 제기랄 이거 some for you. Who knows. 계속 박물관에 가래요 뭐지? 와, 16달러면 진짜 센데, 어쨌든, 돈 아껴, 아껴서 뭐해, 똥대지. 쓸데도 없는데. 와, 너무 간지나게 생겼잖아? 트리플, 제이스, 카베 마셔볼까? 어, 나 이동속도, 버프 효과, 영구지속이야 어, 그리고 기력이 달네? 이속버프만 하루 종일 있고, 기력은 또 달나봐요. 이거 하나만 가져가자 그리고 어차피 이동속도 버프 받은 김에 이거 이거 기력 채우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절반 썼는데 집에 가서 샤워나 한번 하고 오자 야 근데 이속버프 이거 아 뽕만 한번 맛보니까 이거 미쳤다 <웃음> 나 계속 이것만 쓸거 같은데? 16달러로 이 정도 쾌감이면 어왜 풀렸어 바깥으로 나가면은 다시 괜찮아질 나 아 이게 혹시 맵을 바꾸면은 이렇게 되나? 응. 제발 계속 버프가 있기를 건물 아니어서 그렇다고 해줘 제발. 어, 아, 안돼. 그냥 가게 나가자. 튀김이 되었습니다는 뭐야? 이 도움말 쓰기 귀찮았나 보다. <목소리> 벌써 한칸 달았거든요? 와제 네. 아, 정신아. 일도 없네. 자 오늘도 열일 해봅시다! 어서 합시다 손님! <웃음> 전부 손님이 로봇인데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래도 해피 아, 화안 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좋아 <웃음> 다 익었고 빨리 오세요 그줄 맞춰서 올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와 뭐야 또? 아.. 지, 지어디있어 <웃음> 진짜 시작하자마자, 이 단계 걸리냐? 됐어. 넌 뭐야? 주문, 뭐, 뭐 받은 후라이랑 핫도그. 켜진거 맞아? 우선 익혀야 합니다 아니 다시 위에다 올려야 돼 잘, 잘 올라가지도 않네 이거 아 타는거 아니겠지? 아 빵은 구울 필요가 없구나 아, 이거 탈거 같아요 에이 비켜봐 아 정신없어 왜 이거 안돼 어 됐다 뭔데 또? 식당에서 살아있는 쥐를 찾아서 처리하라 이게 미친나 잠깐 핫도그 다시 해야돼? 쥐가 물어갔어, 방금 어, 이거 아닌데? 핫도그랑 후라이 저 음. 죄송한데, 이거 좀 가보실래요? 10초 10초 4초 아 망했어 일단 만들어놔 놓자 이렇게 해놓고 프라이랑아 이거 어차피 다시 해야되는구나 손님이 좀 기다려도 줘야되네 어 뭐야 또 아니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너무 머스터드였구나 아! 큰일 라 s <목소리> t 진짜 큰일 났네. 머, 머 스타드 스타드 없는 걸로 뭐야? 저왜 불났어? 뭐야? 어떻게 꺼야 되나?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됐다. 쿠키 쿠키 소프트 드링크. 자, 이 핫도그 좀 가지고 옵시다. 아직 안됐어요? 언제 돼요? 왜 안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됐다. 쿠키 두 개. 쿠키 두개 맞지? 어. 여기요 다음 와 손님 많은거 봐와 진짜 정신없어 근데 핫도그 노우 마스타드 뭐야 저거 아 깜짝이야 또 불났어? 호라이랑파이랑 여기요 다시 불 키고 다음에 이제 핫도그랑 핫도그 어, 그.. 머스타드 없는 거랑 다음에 마스터드 없는거라또뭐 변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거야 여기요 변기 뭐야 왜 됐다 두번하면은 이때까지 계속 뚫렸는데 안 뚫려가지고 완전 당황했어 마셔. 오케이 그 다음에 생선 너게 생선 너게 쉐이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다음 다음 손님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나 완전 잘해 완전 잘해 와 끝났다 와 해피누님 쫓아오는 줄 알고 진짜 개무서웠는데 자 이제 퇴근 기계 찍고 퇴근합시다 아니 박물관을 가라고 자꾸 독촉하는데 박물관을 가야될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뭔가 지금 진도를 못나가고 있거든요 박물관을 지금 가라고 하는데 어? 아, 아 이제 열었네 어 좋아좋아 좋아. 뭐야 야, 아까는 왜 자꾸 박물관을 가라 그래서 하루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박물관을 갔었어야 했는데 내가 아, 잠을 안자고 그래가지고 그런건가? 미안한데 커피좀 한잔 더하고 아니다 아니다 샤워좀 하고 올게 기다려 아.. 시원해 뉴엘리시안 뮤즈엄 드디어 여길.. 어? 쟤 뭐야 왜 저런 곳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는거지? 들어가 봅시다 오야, 박물관 생각보다 되게 제대로 됐네? 나 엄청 대충 만들었을 줄 알았는데 나 지금 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도 커피 파는구나 어 여기 폭탄으로 얘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부술 수 있는 곳이 있네? 아, 폭탄 빨리 먹고 싶다 저 위쪽에 토큰 있고 어, 토형! 형, 여기 있었네? 반가워 왜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 토큰? 아, 이거, 이거 밟고 올라가야 되나 보다 오케이! 다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도 전혀 신경쓰지 않는군 그러고 보니까 우리 토큰 먹은 거안 쓰고 있네요. 큰일 났네. 뭐야? 너왜 그렇게 걸어? You know, stuff. 와, 여기 뒤에 영상도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어항인가봐 아쿠아리움? 이렇게 뭉쳐다녀 비다닝어들이 뭔 소리야 <목소리> 어? 얘는 그.. 그.. 얘.. 뭐야 이름이 기억이 안나 잡상인 얘 누구야? 전당포! 그래 전당포 여주인이 여기 있네요 와 무슨 의미인지 1도 알수 없는 그림이다. 알고 보니까 진짜 비싼 명화고 막. 여기 들어가야 되나? t m y is a gas giant. It is unable to sustain human life. We have lost two investigation teams to the surface of b a t o n l e The entire atmosphere is a never ending storm A mega hurricane that covers the planet Thousands of oh. tornadoes rip apart the surface that no mortal will ever lay eyes on The last three planets 노미나, 달베카테, 카이 are 위로 점프트... 올라왔어. Leaked 아, 에플리프트...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n 아, 어두워. 상영관은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아니, 나 여기 왔는데 뭐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도 히든 이벤이총몇 개일까요? 전시되어 있는.. 데 보면은 꽤 많던 것 같던데 어? 야 방금 얘 이상하게 변하지 않아.. 야 멀리 있으니까 이상하게 변한다 버그인가? 어이씨 개무색해 생겼데? 어? The first encounter with a c e r o y happened shortly after the nuclear strike under a chongka From months beforehand, there were rumors people said they heard noises from the dark and the staff would go missing but they didn't emerge from the shadows into the bombing dr grims theorized that the nuclear explosion caused their creation but i disagree they were there before the bombing the bombing just made them mad something primordial from the deep within the core of the scythe was not loose when we started our sick experiments here w n e we tried to cover it up t 오 되게 의미심장한 대화를 들었어요 뭔가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어? 오, 야 이거 의도한거 맞네! 야 멀리서 보니까 잘은 안보이는데 저기 돼지는 내가 아까 죽였던 최종보스로 생겼고 잘 안보이는데 바뀌네 다 파머 빼고 어? 예? 아니네? 파머도 뭐로 변하네요? 와 이런 이스타에그가? 야 그러고 보니까 난 가방을 언제 먹었어? 아까는 가방 눌러도 반응 안했는데 지금은 또 가방에 반응을 하네 복권이나 긁어보자 오! 오! 이거 지금 소지품 손에 들려있는 거를 가방에 넣을 수 있고 가방을 열면 여기 안에 아이템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 꽝! 팍! 누님 폭탄 안 팔아요 폭탄? 추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이거 한번 사볼까? 아이템은 당신의 아파트로 보내집니다 카메라도 사자 우와 대박 일단 가방에다 넣어놔 시계도 사보자 진짜 그냥 꾸미기용인거알 수가 없네 진짜 아, 야, 생각해보니까. 아, 야, 나, 나 폭탄 레서피 먹었네. 아니, 저번에 그, 아, 먹었잖아요. 그, 플로피 디스크. 아, 그 방으로 돌아갔었어야 됐는데, 아. 그, 있잖아. 그 사장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지하 벤트로 들어가서, 해피, 고장난 해피 옆에 디스크 있던 거. Look at me. Look at me. This i 아 여기 있네. 아 폭탄. <웃음> 아 배터리랑 시계랑 패티. 일단 두 개만 사자. 싫어 세개 살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배터리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패티를 두개 사고 그럼 돈이 남네! 야! 이거 살수 있겠다! 폭탄 지금 세개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사고 되게 조용하다 자 여기 세개 시계 배터리 와, 진짜 개구리게 생긴 폭탄을 얻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된게 해피 때문이래 자, 폭탄 하나 더 좋아요, 갑시다 지금 가야 될 곳이 묘지, 박물관, 가게입니다 지금 어디가 제일 가깝냐면 묘지거든요? 묘지를 먼저 가볼게요 박물관에 폭탄 표시가 두 개라고? 아, 하나로 터지는 게 아니야? 아닌데, 하나인데? 사용. 열었다. 오, 무서워. 오, 이제 미, 밑으로 내려왔어요. 묘지인데. 가방을 보관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래요 왜이렇게 넓어? 화장하는 곳이야 엥? 이게 다야? 이게 끝이라고? 아무것도 없어 화장하는 곳이라는 것만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와야되나봐요? 나중에 뭘 태워야될 때 와야되나봐 일단 이기 열어놨으니까 됐고 박물관이나 가자 오케이 아 여기가 폭탄 두개인데 이게 폭탄을 두개를 놓으라는 표시는 아니야 봅시다 spin-off 스피노프 무빙 whatever fused with these animatronics could have possessed the friendlier looking behind your pod's designs but chose to go with the more threatening monster designs for a further advantage against their prey to t e r r i f y and intimidate to immobilize with fear they cannot escape 인형한테 폭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장착을 해야돼요 사용키를 눌러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여기 안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What the? 뭐야 이게? Hey, E-42. I remember this place. It's where they throw all the broken bits and trash. You might actually find my body down here if you don't mind looking. 이7 went down though Find a way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 않아고 다운로드를 하지 않아요. 다운로드를 하지 않아고 다운로드를 아아아 뭐야 이거? 이 누가 봐도 숨으라고 지금. 어? 이런 게왜 있는 거지? 이제 추노 시작하나요? 먹고 버리고. 어 돈이다. 2 0 달러 이쪽으로 가볼까요? 무슨 소리야 뭐부시없 소리 들렸는데? 이게 뭐지? 비상탈출구 문 여는 거래 어? 아야 폭탄을 써버렸네 아 이거 벽돌로 쳐야 되나 보다. 아 폭탄이 써지네요. 나이 설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 그냥 그냥 쓸수 있어. 어 됐다. 폭탄 버렸네. 아 씨. 돈 아까워. 엉덩이 아, 여기 문을 지금 연거야? 내가? 여기를 열었나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파란색 알같이 생긴건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어 어, 어, 무서워 헉, 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짱무상 이건 뭐야 해피스 캔드 딜럭스 통조림이네? 꼈어. 이 개큰. 아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해? 아이 멍청아. 가방에 넣어 놔야 이거 아또 사용하겠다. 실수로. 자꾸 아이템 실수로 사용하냐? 내려갑니다. 아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바닥이 있어? 어? 뭐야? 으악! 아, 이게 조금이라도 충격을 가하면 엘리베이터가 훅 내려오나 봐요. 아니면 여기에서 훅 떨어져 볼까? 아야. 그냥 일정 지점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게 떨어지나 보네. 와 근데 꽤 높이서 떨어져도 나 멀쩡하다. 야 이런 때야말로 먹어야 될때 아니냐? 해피 바. 어 좋아. 건강 HP 두 개와 기력 하나 해보. 그리고 이제 진짜 조심해서 떨어져야 돼요. 안그럼훅 간다잉. 아니 밑에 끝이 없는데? 어?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 아 어, 이제 바닥이 보인다 드디어 와 엄청 내려왔어요 지금 여긴 또 뭐지? 어! 아유 어! 어! 여 구멍같은게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지? 뭐가 있는게 아니라 만약 여기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밑으로 빠지라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둔거구나 자아유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그냥 구멍일 뿐인데 뭐야 뭐 이상한 소리 들려 얘 어디야? 아이트 모드 운데 어, 아 그냥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에? 뭐 하는 곳이에요? 오, hey, really 아, 아, 야, 야, 뭐야. So E7 kept talking about frying 야, 저 알이 나 따라오면서 폭발하는 데요?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 이거 문안 열려요? 자, 이제 닭보스랑 싸우나봐요 팀 터빈 꺼짐! 우선 파워...사이클을 작동해야 합니다. 증기 프로페인 혼합물의 문제 발생. 파이프 설정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리하세요. 자산이 격리 혹은 무력화되지 않은 폐쇄 조치를 종료하려면 우선 자산을 격리해야 합니다. 어? 아나씨저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뭐 안그래도 막다른 곳인 것 같네요 얼핏 봐도. 갑시다 그냥. 저세 개를 다 해야 이제 보스전을 치를 수 있나봐 귀찮아 죽겠군 헉, 알이 엄청 많아요 이게 뭐지? 치즈잖아 뭔 소리야 온다 온다 어? 알이 여기 건너편에 있네? 안 터져, 근데. 예, 치즈를 먹으렴. 어, 치즈 먹으니까 좀 진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걔네가 뭐,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 이거 뭐야? 꺼져. 어, 오! 오! 셀파이프 던지면 터지는구나. 어? 어? 이게 아닌데? 셀파이프, <웃음> 셀파이프. 이 와봐. 아우야 너무 가까이서 던졌다 아우씨 아프다 켰다와 이거 리얼인데 소리 <웃음> 일단 다 터트립시다 아 뭐야 뭐야 어디서 날라왔 획력이 엄청난걸? 야와 근데 아이템좀 먹자 이거 먹어 두칸 채워주네 딱이다 엥? 뭐야 이거? 반 먹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두번 먹을 수 있어요? 이 엑스라지 해피반은? 쩐다 네번째 파이프라고 적혀있는건가? 왜 4가 적혀있지? 나 너무 잘 던지고 여기 또뭐 수상한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일 이거 파이프 집어넣고 이게 뭐지? 에? 뭐지? 아무 반응을 안해요 오 뭐야 쟤 언제 쫓아왔어 너이 녀석 걸왜 통과하냐고? 궁금하잖아 걸리면 어떻게 될지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야 뜨거운.. 불도 데여봐야지 뜨거운지 알지 우리가 한 번도 안 데여봤으면 그걸 알겠냐고 뭐든지 겪어봐야 지 그리고 여기 지금 햄버거 재료들이 상자가 곳곳에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햄버거 만들어서 먹여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이거, 가방에다가 재료를 지금 넣어놔야 되나? 뭐야, 이거. 반응을 안 해, 이 방. 공 소리나 아, 깜짝이야. 이씨 내가 안 찼어. 와이 돈이다. 25달러. Looks like you found the e m p y kitchen. h e r they start using cockroach and rats in the meat. 아, 이게 보니까 글자가 조금 복잡하게 생기면 그냥 네모로 나오네요. 와, 빵. 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생겼냐. <웃음> 어, 저기에 슈퍼커피 있어. 저, 아이템 저 뭐냐? 어쨌든 간 여기에서 만들어서 햄버거를 뭐 어느 통에다가 세개를 넣고 철창에 들어가서 종을 땡 하면은 닭이 이걸 먹고 그 사이에 버튼을 눌러서 철창에 가두면 돼요 딱 봅시다 아니 근데 애초에 도대체 이 정신개조 칩을 왜 만드는 거야? 버거 더잘 굽게 하려고 그런 하찮은 이유로 이런 거를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재료 다 갖고 올게요 세개씩 나2 3자 치즈랑 상추 얻었으니까 양파 토마토 피클 필요해요. 그거 아마 이쪽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린 또 뭐야? So, I got moved again. This time from an early burger farm stage in unfinished city to a super spruced up version called um, New Elysian City. <웃음> I can't believe they actually gave us trucks in some of those simulations. My legs m i s s them. Anyway, uh, I finally managed to transfer VIC from my old apartment near the diner to uh, my new apartment in New Elysian. Dragged Vic by the cables through the sewers. You wouldn't stop complaining the w h o l e w a y Almost got us caught by one of those <sighs> things. We've uh, started to work on these recipes. Keycard hackers, bombs, and the most important of all, the helmet. 오 e 이세븐이 진짜 제일 똑똑해 쩔어 쩔어 이건 뭐죠? 아예 고기 패티구나 자 이제 자리가 안 남았어요 낡은 물건들이 잔뜩 있습니다. 유용한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포대...도... 가져갈 수 있는 거냐? 근데 이건 챙기지 말고 햄버거 재료가 아니니까 토마토 3개 이렇게 하면은 인벤토리 풀로 차고 자 됐죠? 어. 피클도 여기 있었네 자, 이제 필요한 게 뭐야 양파! 랑? 끝인가? 양파만 있으면 되는 건가? 파이프 하나 챙겨주고 다시 아까 인벤토리 없어서 던져놨는데 아,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가방에 넣어놓을까? 혹시 모르니까 저기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 만들라고 할것같아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 가니? 뭐야 이거. 여기가 어디야? 격리실이요 아주 커다란. d n t give you access to the observation chamber. From there, you can deep fry, Charlie. Once the asset is contained, the AI system will open the break room. Paragon was pretty strict with work shifts. They l o c k e d their workers in until lunch. They treat employees as bad as they treated test subjects. And obscura is even worse. 아아... 이게 세 장이네. 그죠? 찾았다. 햄버거를 완성해서 여기에다가 세 개를 넣고 저 방에 들어가서 태우면 되는데 쟤네부터 조지고, 낯 아, 큰일 났뱅 뭐야 지디 알아서 터지잖아.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베인은 어디야? 아, 여기가 아까 거, 거기구나 오케오케 이 와우 wow. I'm surprised you made it to the power control room without running into Charlie yet If you see him, he probably sees you If that happens, run I advise you try your hardest to avoid him entirely Try hiding behind objects <웃음> 이제. 아, 이제 걸리면 안 되네. <웃음> 달걀이 폭발해도 걸린대요. 근데 저는 이미 달걀을 다 폭발시켜놨죠? 굿. 뭔 소리지? 뭐지, 손은? 양파 챙기고 이거 누르면 그때부터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내가 아까 못 먹었던 희귀 아이템들 다 있고요 슈퍼커피도 있고요 슈퍼커피 하나 먹어놓으면은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아껴둡시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먹고 뒤지면 초기화되거든요? 이방안못 들어가고 여기가 지금 관건인데 패티를 세 종류를 만들어야 되나? 자 일단 다 아이템 모았고 먹어보자 이거 기력을 한칸 채워주네 좋아요 이제 이거를 어 나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건줄알았는데 w 어? a 어? 가구의 하이칸 시트를 확인するか, 꾸준히 되직 지연을 모색해 くださ 치킨 돌아다녀. 우와. 튀어 진짜 그냥 큰 닭이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직하게 생겼어. 야, 문다 열렸다. 말고? 야, 여기로 오면 어떡해. 반대로 왔어. 뭐 야! 방금 나눈 마주쳤어. 아이고! 형님! 와, 나 똥살 뻔했어, 진짜. 와. 아, 가는 줄 알았는데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거일 줄이야, 와. 나한대 맞았어. 아. 아, 한 번에 죽는 게 아니라 피가 1단에. 아, 야, 다 개. 개커. 아. 아, 방귀로 나한테 공격했어. 어? 알 쐈다. 어떡하냐? 알을 이렇게 쏴버리네. 아,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걸? <웃음> 못 보겠어요. <웃음> 무섭니? 야, 그래도 참고 봐. 하고 있는 난 어떻게 했니? 지금 오금이 저린다, 야. 아이씨, 여기로 가면 쉽게 끝나는 거를. 이거 하나 먹고 가자. 치킨, 패티 자! 요리를 시작합시다! 자, 아, 여기다가 만드는 거 맞아요? 이거, 이거 고기 굽는 거 여기다가 굽는 거 맞아요? 구워져요? 아닌데요? 아, 이거 상해서 그렇다고? 아, 이거 상한 거구나 아이 씨, 패티 가지고 와가지고 상해버렸네 가방에 넣어놓고 자세개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걸 저기 안에다가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엄청 쉬워요 다 했어요 게임 지금 저기가 잠겨있어서 왜이래? 튀어 그냥 여기 맞아? 근데 길? 여 맞구나. 자, 여기다세 개를 응? 이블딜럭스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은 건지,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로 들어오게 유인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열어? 그냥 버튼 누르면 되는 건가? 볼까? 안 눌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파이프 안 쓰셨잖아요. 그거 필요할 듯? 웬 파이프? 아, 파이프로 고치는 게 있어요? 어디를? 파이프 일단 여기 하나 더 있어. 아, 들고 다니자. 미싱 파이프 7번! 아, 이 번호마다 또다 다른가봐. 어, 얘 닭이 왜 저기있냐? 개 깜짝 놀랐네, 미친. 어디까지 쫓아와? 어? 알을 겁나 싸놨네 미친? 에타닭 온다 닭 온다 닭이 눈이 안 좋네 지금 내 앞에 알 있나? 어, 아, 아, 이씨. 아, 왜 그래요? 오, 야, 닭 윙, 윙봉. 맛있겠다. 여기 앙 하고 물고 싶다. 아, 여기서 난리야. 가. 아, 가. 와, 진짜 근육질 쩌네. 이러고 달릴까? 귀찮네. 침대 맞았어, 짜증나. 커피 써야겠다, 안되겠다. 엑스트리머 카페. <웃음> 이것을 마실 때인가? 영구 이동속도 증가? 파이프 여기 하나 더 있다. 침대 뒤에 파이프 하나 더 있다고? 오케이, 찾았노. 어디? 어. 아, 어떻게 봤어? 미친 거 아니야? 파이프 어디서 고치라는 거야? 어, 야, 지속 시간 풀렸다. 이거 풀릴 수가 있구나. 지속 시간이 그냥 엄청 길 뿐이지, 안 풀리는 건 아니었네.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 자,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보자. 뭐야 여기? 원래 이런 데가 있었나? 아, 여기 있었네. 아, 이게이리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여기까지 쫓아와 왜 소리는 들리는데 오질 않냐? 어? 나 아이템 다 먹었네? 자산 격리 혹은 무력화되지 않음 Oh shit the fuck you mother father gentleman 뭐야 이거 아따가 뭐야 이거! 용암이 차오르고 있어! 설 이대로 게임 오버되나요? 아 진짜 오반데 와 살았다 아나 아이템 없는데 이게 버려둔거 없나 내가? 아, 그래, 여기, 여기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죽을 수 없지, 이런 데서. 하나 더 사자. 야, 오늘따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어? 아주 그냥 완소템이구만. 근데 유인을 어떻게 하지? 맛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을 울리라고? 종이 어디 있어? 근데 종이 안 보여. 음식 옆에 있다며 종. 아! 보고 있는 거 맞아? 왔다, 왔다, 버거 미완성 아닌데 태웠네. 오케이 된거 같아요. 야, 아까 왜 버거 미완성 이렇게 넣었었지? 오인가 오! 신선한 닭튀김이 됐어요! 가서 볼까요? 너무 궁금한데? 먹어보고 싶다 와 야야야야 잠깐만 엄마, 엄마 지키려고 하네? 아 이거 너무 디테일한거 아니에요? <웃음> 잘 만들었다 모델링이 괜찮네 뭐야? 내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 징그러 버거 미완성! 샌드위치에 토핑 5 개를 모두 얹어야 합니다 했잖아요 심지어 닭도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 이제 돌아갈거야 버그 똥게임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냐는건데 아까 용암이 차올랐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왜더 조언 안해줘? 인공지능? 어, 여깄다! 긴급탈출구라고 써있네요 뭐야 이건 또 어? 이 구멍은 뭐지? 나먹 hey, you found that recipe the, the one for the z h e l m 이거맨 처음에 들었던 멘트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 You know that t guy, the o 얘가 어디에요? 이게 뭐더라? 복권이다. 꽝이 X버튼은 뭐야? 어? 이거 읽어야 되는 중요한 문서 같은데 영어로 써있어. 번역해줘! 똑똑한 장작분들 화이팅! 그럼 이것도 읽어지나? 이거 안 읽어지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 아와왜 어, 아까는 안 떨어졌는데 지금은 떨어지는 거야!!! 왓?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악 바로 게임 오버야? 떨어지자마자 물속에서 헤엄쳐야 돼요? 어디에서 오는거지? 어 저기서 온다 자 헤엄쳐야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서우니까. 아유 물속이어서 지금 휘끄무리 해가지고 잘 안보여. 뒤돌아보지 마. 어차피 안잡혀. 뒤 안돌아보면. 오, 이돌 사이에 끼었어요! 저 친구가. 피쉬맨이죠? 저 친구가. 오케이. 와. 올라가게 해줘, 이 미친놈아. 다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다 잡은 건가? 오야, 가상세계가 이상해 미쳐 날뛰고 있어 오, 야야 야, 이거 지금 이상하다 이거. 화상세계가 지금 맛이 갔다 준비병 아저씨 어 뭐야 환자였어 여기 들어가면 되나? 내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조합법 알아내야 되는데 뭐야 에? 뭐야? 아이씨. 데미지는 안 입히는데 그냥 터져. 에이, 이거 왜 복구가 안 돼? 아, 됐다. Anyway, t 와 방송하는 가봐 크로마키 s <놀람> 와 여기 건물이 엄청 넓어요. 버거 토크는 왜 계속 주는 거야? 이제 경영하지도 않는거 어, 뭐 <목소리> h i r a has me making videos for their TV program now. Must be nuts. I'm loading the shows they're paying me to make with so many truth bombs. Time to wake some people up. People need to know fabricating reality isn't some ticket to paradise. It's a totalitarian c o l a n with the w o r l d government backing it. It has the potential to kill millions. Anyone who dissents is in danger. m a v e r Cooper signing so out. Know, 지금 2층으로 올라가서 방을 한번 싹 봤는데 뭐 없는데요? 여기는 그냥 히든 찾으러 온건가? 근데 아까 아까 건물 들어간 거 진짜 그냥 히든이었네. 왜막 기어다니긴다. 어이 아, 다 이상한 애들밖에 없구나 지금. 자자 엔딩 코앞입니다 여러분. 헬로우. 우리도 이제 머리에 있는 칩을 태워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안녕 친구들. 그 동안 만나서 즐거웠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비실에 수제품이 있었다고? 돌아가 못참지 수제품은 안녕 얘들아 있는거 확실하지? 와제 이동속도 개빨라요 어 뭐야 아 근데 수제품이 어디에 있어? 아 저게 수지품이야? 저거는 안 집어질거 같은데 근데 어차피 어차피 다시 못가니까 어? 야 토형 토형 저기있어 가방에 뭐있어요? 몰라 일단 일단 들어가서 확인할게요 토형 오늘도 해맑게 퇴근중이야? 어찌다 형 세상이 멸망해도 퇴근은 하는구나 들어가자. 뭐야? 왜 이렇게 그래픽이 깔끔해?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마음껏 먹어주고. 혹시나 시스템 오류로 여기가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열리네요? 어형 형나곧 나가 뭐야? 아나방으 들어본 거구나 나 죽은 줄 알았네 I can't believe you got stuck in the abandoned paragon facility You saw an escape through there But it wasn't in ruins back then But you got the helmet recipe out of it 헬멧 제작법을 찾았잖아 라고 말했는데 내가 말을 끊어버려서 미안하다 그 헬멧을 끼고 있는 상태면 칩을 태워버릴 수 있다 이거지 Don't Don't 카메라와 시계와 칩이 필요한데 카메라가 여기있어요 oh, 어? 야! 나돈 없는데? 시계와 I'm not a robot, y o u robot! 일단 이거랑 이거 시계 어떡하죠? 어 근데 쪽지 많이 모았다 근데 다 모으진 못한 것 같죠 아무리 봐도? 물 나오냐? 나오네 와.. 여기 시계 없어요? 시계가 경비실에 있었어? 야 그러면 어떻게든 벽돌을 구해서 저기 가야.. 갈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궁금 아직 안 풀린 수수께끼가 있는데 거기 안 갔거든요? 무덤 밑에 벽돌 여기있다 벽돌 무덤 밑에 화장하는 곳 있잖아 거기에 의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왜 있는거지? 이 밑에 시계 있어요? 와 이런 곳에 숨겨져 있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와 이것도 수제품이네? 어떻게 알았어? 너 이거 해봤구나 들어갑시다 이제 진짜 이..이..미친 장소에서 빨리 벗어납시다 끝내자 시계를 넣어주면? 좋아! 사용해? 사용하면 되는 거야 야? 친구야! 사용한다? 5년 전? 왜 5년 전으로 가? 뭐야? 끝이 아니었어?